그래, 그러니까 냉정하게 해보자. 너무 감정적이야, 지금.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. 내가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지? 현재 지금 촬영하는 일자가 2월 6일 월요일입니다.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겠습니다. 언제부터 할까요? 언제 하세요? 그건 안 돼요. <웃음> 우리 마스코트 하나 사서 그거 보고 홈 비디오 진행하는 거야. 내가 걔한테 뭔가 설명하는 느낌. 그럼 지금 일단 간이로 할게. 지금 코카콜라로 할게, 그러면. 내가 지금 9 5 k g 니까 15kg를 빼려면 일단 최소 한 일주일은 있어야 돼 일주일에 1kg를 뺀다고 가정을 하면 15주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세달이 넘네? 아니 거의 세달이지만 5주인데도 있으니까 15일이면은 100일이잖아 그러니까 딱 100일동안 하자 야니 네 생일이 그게 중요하냐? 너한테 보라는 건아니고이 콜라가 나인 것처럼 되어지게 되네 지금 다이어트 기간 안에 생일이 겹칠까봐 지금 그래서 지금 감독님 불러놓고 어? 지금 시청자들이 영상 보는 시간까지 다 해가지고 너 지금 니 다이어트 지금 어? 그건 안 돼. 냉정하게 하자 우리 냉정하게 할 건. 생일 따위는 신경 쓰지 마. 2023년 5월 16일 화요일이 되는 100일째 때까지 지금 현재 체중 95kg입니다. 80kg까지. 제가 95kg인 거 인증해드려야 되나요? 그럼 궁금하겠어요 솔직히. 궁금한 사람 없잖아요. 아무도 없죠. <웃음> 5 k g 야 근데 여기가 좀 많이 나온다. 여기 많이 나와. 제가 80kg 감량을 향해서 가보겠습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아자 하자. 가자 가자 파이팅!